멸틴 치까2 0 언니 옛날 사람이네요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 지금 멸치가 제 집에 왔는데 저랑 요가복 똑같은 거 입고 <웃음> 도전장을 내민다고 <웃음> 하는데 일로 와보시겠어요? 지금 보면은 38kg. 저는 오늘 52kg. 지금 골격에서부터 저는 큰 골격이 아닌데도 우리 멸치가 너무 작은 골격으로 태어나서 몸이 조끔해요 복근 한번 보여주세요. 얍. <웃음> 위로 도요 얍. <웃음> 엉덩이도 한번 보여주세요. 랑 바디 체크를 마치고 바로 상을 차렸어요 얘는 부리또고 얘는 파프리카 사과 그리고 고구마 한 200g 정도 돼요 잘 먹겠습니다 먹기 전에 허리를 재받는 거거 허리는 제일 응. 얇은데 재면 되거든? 응. 그 재봤니? 얘는 응. 23 정도가 나와 몇인줄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서 차이가 나나 22.5 근데 몸도 이렇게 얇다고? 제가 군둥이도재자지 궁둥이 어, 생각보다 뭐 생각보다 넓어서 놀라시네 <웃음> 엉덩이도 제일 넓은 곳을 재면 돼요. 31.5 나옵니다. 대단하죠? 36.5가 나와요. 36.5. <웃음> 이거 먹고 힘내서 푸시업 보여줘 아 어, 그럼요 언니 음. 오늘 4개 딸수 있어요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남산이왜 왔어? <웃음> 안돼 너 만만한가 보다 줄것 같은가 봐 그러면 안줘 언니 과자도 먹어요? 좋아가지고 땡기는 거 있니? 어, 근데 되게. 언니 옛날 사람이네요. <웃음> 오빠 때문에 내가 이거 다 알게 된 거야. 나 원래 다누나색이랑 <웃음> 조청류가랑 이거 땅콩잔드는 오빠 때문에 좋아하게 됐다고. 와, 땅콩샌드 이거 옛날에 할머니가 좋아한 건데. 언니가 은근 <웃음> 할머니 감성이 있어요. 딱 그때만 보면 차도녀 막 이런 느낌인데 약간 할머니 감성이 있어. 커피 먹을까? 차 마실까? 차! 저 커피 못 마셔요 저희의 후식은 커피랑 단호박 마차예요 멸치 많이 먹으라고 지금 세포 뜯었어요 탕입니다, 탕, 연어 남산 띠? 멸치 누나가 푸쉬업한대 남산아 남산아 이번에 개할 거야 보여주세요 놀라지 <목소리> 마세요 밀자 <목소리> <목소리> 자세 교정해줘도 돼 내가? 네 팔이지 좀만 더 아래로 가져와 더더 더. 아, 그리고 어깨가 앞쪽으로 튀어 나가야 돼어그 상태에서 갑니다 오 예! 하나 가슴 내밀어 예! 둘어이까치발더 들어 까치발더 들어 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둘 열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호 열아홉 대박벅 롤치님 밥 먹을 시간이에요 빨리 앉아 먹어 <놀람> 또 먹을 수 있지? 남사 나도 나 좋아? 나파아커파지커너지 <웃음> 둘이 누워도누워도너 나도 안왜 웃어 멸치 멸나왜 웃어? 멸치는 저한테 왜 죄송한 걸까요? 여러분 앞으로 멸치의 매력을 기대해주세요 안녕 우리 멸치가 휴지랑 마스크랑 종이약을 고이고이 접어서 그 안에 편지랑 모토랑 함께 줬어요 편지는 저 혼자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